자이 문제는 2023년도 경찰대학교 어, 편입시험 문제입니다. 어, 현직 경찰관을 대상으로 해서 편입생을 뽑았죠. 그래서 어, 답이 어, 3번인데 자이 문제는 그 노동조합 노동쟁의노동쟁의 관련돼서 옳지 않은 걸 고르라 그랬는데 자 보겠습니다. 노동조합이 주도한 쟁의 행위 자체의 정당성과 이를 구성하거나 여기에 부수되는 개개의 행위의 정당성은 그 목적을 어, 같이 함으로 일부 소수의 근로자가 폭력 행위 어, 등의 위법 행위를 하였다면 전체로서의 쟁의마저 당연히 위법하다 했는데 자 요거 틀렸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어 당시에 이제 어 정당하게 이제 쟁의 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일부 소수의 그 어떤 좀 과격분자들이 좀 있었어요 좀 약간 좀시위가좀 과격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이런 위법행위를 저질렀는데 그걸 가지고 어 전체가 전부 다 마치 어 쟁의 행위가 마치 잘못된 것처럼 어 문제가 생긴, 생겨서 긴생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왔는데 당시 이제 대법원에서는 그 일부 소수의 근로자의 그 폭력행위를 만 가지고 그 전체의 쟁의 행위가 전부 다 위법한 건 아니다 요렇게 예, 판시한 그래서 이 당연히 위법하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어, 3번으로 해주시고 알아두셔야 될 것은 그 전체 큰 덩어리 중에 조금 일부가 폭격적으로 어, 좀 나갔다 하더라도 어, 그것을 전체로 봤을 때는 뭐다 위법하다고 볼수는 없는 거겠죠 예. 자, 정답이 되지 않는 나머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어, 보시면은 노동쟁의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했는데 아까 답 3번 처리하셨고 그다음에 노사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생각으로 특정인을 비방하고 비방하는 지표를 개최하여 자 비방하는 내용에 좀 비방이 많이 나오네 저 연설을 하고 그리고 그 배포한 행위는 어 노, 근로자들의 단체 행동으로서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없고 수단과 방법에도 상당성이 없으므로 정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 맞습니다. 우리 판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시고요. 자또 계속해서 볼게요. 2번 집회나 어, 시위는 합리적인 범위에서는 어, 확성기 등 소리를 증폭하는 장치를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확성기 등을 사용한 행위 자체는 위법하다고할수 없으나 여기까지 끊으십시다. 자 여기까지 끊어봤을 땐 아무 문제 없어요.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의 범위를 넘어서 사회통념상 용인될수 없을 정도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 뭐, 엄청 큰 소리 있잖아요. 삐 소리나고 막 뭐 열받는 소리 있잖아요. 짜증난 소리. 막 그런 거를 막 이렇게 틀어놓은 데가 있더라고 일부러 막 마이크를 갖다가 휙휙 돌려갖고 삑삑 소리 나게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법한 위력의 행사로서 정당행위라고 할수 없다. 그렇죠. 그죠? 예. 뭐 적당껏 해야 되겠지. 너무 심하게 하면 욕먹겠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3번은 아까 뭐답 처리해서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의 점거는 원 적극적인 쟁의 행위의 한형태로서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자 조합원 이외의자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측의 관리 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케 하는 것은 이미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그렇지. 뭐 이거는 뭐 두말할 것 없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또 계속해서 볼게요. 5번 마지막이죠.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하여 조정 절차가 어, 맞춰지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끝나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할수 있는 것으로 노동위원회가 반드시 조정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하여야지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니다. 맞는 얘기겠죠. 뭐 어쨌든 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예, 또 다음 문제를 한번 또 봐볼게요.